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구 쪽으로 해서 저렴한 주택이나 상가주택 매물 순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동구 방촌동인데요방촌동에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외관상은 사실 그래 크게 오래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연식이 기본적으로 한 20년 정도 되는 주택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유료 사이트를 보고 일일이 다 체크는 안하고 유료 사이트를 보고 확인을 하는데요 대지평수가 34평이고 검평에 대한 연면적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매금액은 3억4천으로 평당가로 계산하니까 천만원이네요 다음 마찬가지 공항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입석동입니다 입석동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주택이고요 t 입 미다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상으로는 외관 리모델링은 했는 것 같은데 드라이피트로 해서 마감을 했네요 예 스타크 플렉스인지 드라이피트인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영상상에서는 명확하게 확인은 안됩니다 두각으로 주택이 되어 있고 준공일은 91년도 준공이되었고요 해지평수가 38평이고 건평이 46평, 건평이 연면적입니다. 대출이 1억 1천만원, 매매금액이 3억 3천, 인수금액은 2억 3천만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건평건평 건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옛날부터 입에 베이서 그런데요. 건평은 실질적으로 바닥에 앉아있는 평수를 건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오리지라는연면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층하고 2층하고 합산은 평수를 연면적이라 하고요. 기본적으로 금평은 바닥에 앉아 있는 평수를 금평이라 하는데 옛날부터 금평 금평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그냥 금평이 연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좋은 상향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기존 얘기를 안 했는데 대부분 차이는게 준주거지역이나 2종3종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보시는 매물도 마찬가지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이든 이종 삼종이든 간에 일단 상품이 좋고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재개발이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종상향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상권, 위치, 좋은 곳이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당 금액으로 확인해 보면, 평당 1,023만 원입니다. 음은 아, 뭐 신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상업지역 바로 옆이고, 동대구 역세권에도 뭐 가깝고, 아직 뭐 얘기를 안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재개발이 안됐는지 모르겠네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약 3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는 주택 인데요 도더기로 보게 되면 은그 주택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 입구쪽에 까지만 나오는데 한종 주거 지역이기도 하고 바로 앞에가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충분히 재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대지 평수가 50평이고 건평이 35평, 대출이 1억 5천, 월 수익이 95만 원,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 38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토룸 두, 아,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은 4억이고 인수금액은 2억 3천에 평당으로 따지면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동구반향으에 위치하고 있는 동호동의 상가 건물입니다. 보다시피 일쭉하게평수가좀 적고 3층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2 5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동상향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또 중심상업지역이에요. 뭐든지 뭐 평수만 높다면은 올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상권이 좋지 못하다면 그 평수 찾아 먹고 뭐청수까지다 찾아 먹어도 매매가격만 올라가지 사실상 병을이 만 커지는 상황 때문에 매매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아니면 뭐 종상향이 돼도 사실상 팔매다 아니면 뭐 상권이 없는 곳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수평수가 22평, 엄청 작죠. 건평이 55평, 대출이 1억 5천, 보증금이 7400만원, 월수익이 200만원, 순수익이 155만원, 매매금액이 4억 1 5 0 0만원 연수익으로 따지면 1860만원이고요. 인수금액은 2억 1 1 0 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층 상가로 되어 있고 원룸 2개와 서리룸 2개, 그리고 평당가로 따지니까 1870만원이 나옵니다. 다음 마찬가지 반야월의 서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천주택 인데요 유문에 달을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 자료상에서는 보면은 1979년도에 중공을 했는 걸로 나오는데 외관상으로 봐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아니면 외관을 리모델링 했는지 매매가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지평수가 63평에 건평이 28평 보증금 대출 없고요. 마찬가지 매매 금액이 4억 3천입니다. 그리고 평당 금액으로 따져보면 674만원인데 아직까지도 반영을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든 원룸이든 간에 600만원대, 700만원대, 1 천만원대 뭐천만원좀 안되는 다가구 주택 원룸 건물들도 많이 매물로 나와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세권, 역세권 얘기하는 이런 역세권. 마찬가지 반야부는 다 끼고 있습니다. 이런 역세권도 끼고 있고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도 많고 하지만 아직 개발지로 발전이 못 됐는 것은 혁신대시 이후에 사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많이 개발이 못 됐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 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신도시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었죠. 그리고 따져보면은. 요게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있는데 혁신도시도 그렇고요. 보면은 3천까지뿐이못짓게끔 해놨는 규제지역들이 해법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항상 부동산에서는 묻지 않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습니다. 저게 안 좋습니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부동산에 뭐 건물을 사든 주택을 사든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면 문제가 되고 거짓말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물어보지 않은 얘기는 굳이 안하죠. 어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료에 의하면 79년도 건축인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신축을 했거나 이모델링 이상을 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분이 뭐 있어야 확인도 한번 해보겠죠. 한가지 다음은 방촌동 인데요 방촌동에 사실 이렇게 보면 길이 없어 보이고 로드 뷰를 키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되겠냐 하는데 이쪽으로도 실제 들어가 보면 길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지적도 형태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요 길이죠 요 도로에 8m 길 옆쪽으로 해서 자로집처럼 요렇게 들어가는 집들이 옛날에는 좀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주택들 가격도 실질적으로 평당으로 계산해 보면 1 9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종상향 종상향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뭐 종상향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이종주거지역으로 나옵니다. 실제 재개발이 안되면 거의 일반인들 거래는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낮은 금액으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순서대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데가 도동입니다. 도동 손집비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촌집을 또 찾는 분들도 많이 찾기도 옛날에 찾았고, 거래도 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예전에 지어 나와 있는 촌집입니다. 촌집이고, 뭐, 대지평수가 117평이고, 1층으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은 4억 3천입니다. 제가 뭐, 지적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통 우리가 네이버 지도상, 다음 지도상 나오는 색깔로 봤을 때는, 농림 지역에 보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 지역에 우리가 보호, 그 다음에, 인형 지역이냐, 보호지역이냐, 두원레로나누어지는데요 실제 보호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림 지역은 아예 농사만 지어야 된다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농사를 짓는 분이, 건가주택으로 해서 농림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꾸 종상향이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준주거지역에 가구주택 4층 짜리입니다 그런데 매매금액이 얼마냐? 4억 3천입니다. 종상향이 집값 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은 사실 상권 위치에 따라 엄청난 차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함인 걸 확인합니다. 8 m 를 접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8 m 옆쪽으로 4 m 두번째 지었는 4층의 다가구 주택 건물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도 부동산에서 뭐 좋게 얘기하면 월세 받고 있다가 재개발 되면 적은 금액 투자해서 돈벌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쁘게 얘기하면 재개발 될 만큼 다 됐는데 다시 20년 기다려야 된다 월세만 받고 있어야 되고 또 쉽게 팔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제 영상을 정독 하신 분들은 거의 반 부동산이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잘 없을 거예요 사실 실무를 하는 분들만 하는 얘기를 저는 있는 그대로 뭐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를 뭐제 영상을 거의 뭐정도했는 분들은 이건 거의 뭐 실물을 안 했을 뿐이지 반 업자가 다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주평수가 4 3평금평이8 3평 대출이 1억 보증금이 9,600만원 월수익이 170만원 순수익이 140만원 매매 금액은 4억 3천 인수 금액은 2억 3천 4백입니다 2억 3천 4백에 이자 낼거내고 월 14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다는 4층 건물이야말로 좋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마찬가지 종상향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은주거지역이고 재개발 바람도 충분히 탈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또 나쁘지 않고요. 뭐, 거꾸로 얘기, 뭐, 또 뭐, 공항까지 이전하는 상황에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투자 가치를 얘기한다면, 이런 걸 얘기하면, 사실 뭐 정말 꼬시기 좋은 매물이죠. 근데 정말 이게 뭐 꼬시기 좋은 매물인지 정말 좋은 매물인지 공간이 안갈 때도 있습니다. 정당가로계산을 해보면 평당 974만원, 1 천만원이 되지 않는 4층 마가구 주택입니다. 다음은 방촌동 2층 주택인데요. 뭐 사실 바로 해안역. 거리 바로 얼마 되지도 않는, 이가 소위 뭐 부동산에서 막 얘기하는 초역세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이니까. 거다가 종상향 갖다 대보겠습니다.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의 초역세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건물은 오래되었습니다. 86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 2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재개발 투자로 전화 오신 분들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사실 뭐 재개발이 80%, 70% 동의서 받고 진행되지 않는 매물 외에는 6m, 8m, 기본적으로 8m 접한 매물을 구입해야 되고 2m, 3m 잘못 사면 아예 거래 자체가 안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로 따져다 본다면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뭐 전면도 11m 나오고 2층 주택이고 뭐 초역세권 뭐 역세권 저는 그게 따지지 않지만은 놈들이 얘기한다면 초역세권을 하고 있는 위치에 가깝게 있는 그런 2층 주택입니다. 대지 평수가 43평, 금평이 36평. 뭐 대출 보증금 없이 총 매매 금액은 4억 4천입니다. 분당가로 따져보면 1,128만 원 나옵니다. 물론 자기 금액과 그리고 뭐 선호하는 동네에 다 맞아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향후에 대팔 수 있냐 없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재개발 보고 투자했는데 재개발 안 돼서 못팔수 있는 매물이 면아예건접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좋게 다시 뭐 얘기를 해 본다면 공항 이전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집값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요 모든 매물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보고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쭉 시간이 되시면 나는 대로 한번 본다면 어느 정도 아~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동대구 동대구역부동대구역부분과 일반상업지역 부분에 위치하고 아파트 대단지에도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3층 상가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평당 가격은 990만원입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1층 상가, 2층 상가, 3층 주택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취득세를 얘기하면 주택은 오리지날 다가구 주택이나 일반 주택은 취득세를 어, 따진다면 은 주택으로 구입했을 때는 약 8%의 세금이고 상가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4.6%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4.6%는 어,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주, 어, 저, 토지를 구입하는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출도 대출이지만 취득세를 또 아끼려는 분들은 또 상가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계시고요. 세지가 4 8 평, 건평이 7 4 평, 대출이 2억 3천 이고요 그리고 월수순수익은 기재가 안됐습니다. 매매금액 4억, 4천, 4억 7천이고 인수금액은 2억 4천입니다. 은회달을 어, 접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정중 중공이 12년, 2012년이면 그래도 오래됐다고는 얘기는 할수 없는데 국민적으로 한참 웃는 물제였을때 건축이 됐는 다가구 주택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1층 피로 뒤 2층, 3층, 4층으로 건축되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매지평수가 42평이고, 금평이 74평, 대출이 7천만원이고, 보증금 2억 2800, 월수익 82만원, 이자를 내고 나서 순수익은 59만원, 매매금액은 48,000입니다. 인수금액은 1억 8,200입니다. 공구를 지금 보다 보니까 생각외로 뭐 저렴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매매금액이 낮은 매물들이 생각외로 많은데요. 이걸 제가 다 하려고 하니까, 뭐 서구, 달 서구, 달 서구도 좀 해보고 있었지만은 동구는생각외로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뭐신축 위주로 아니면 준신축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을 쭉 나와 있는 거를 보다가 보면은 아 실제, 실제 이게 조금 낫구나, 이게 비싸구나 이런 게 감이 옵니다. 저희는 뭐 이게 업이니까 수시로 계속 보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들컹뭐 물건을 사러 다니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러 다니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나와 있는 매물을 자꾸 보다 보면 통계가 나오죠. 통계가 나오고 이게 비싸다, 싸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를 좀 많이 보거나 아니면 사실 뭐 네이버 부동산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실질적으로 네이 부동산도 뭐 나와 있는 매물은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또 살려고 하다 보면은 또금액대를뭐 올리거나 편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여기에 있는 매물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부동산에 뭐 오픈을 해서 내놨는 매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물 나왔는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은 서구 달서구 뭐 수성구 남구 이쪽으로는 기본적으로 매물이 많이 없는 편에서 내놨다가 다시 들르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할 확률이 높다는 걸뭐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도 반야을 혁신 도시 내에 매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필러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물론 자한 구입을 하신 분도 계시고 기다리는 분도 계시지만 기다리는 부분에서는 제가 뭐 사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많이 알면 또 많이 아는 대로 양심이 그리킴이 가고 잘 모르면 내가 좋아 보이면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뭐 하나하나 아직 매물이 괜찮은 게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는 분들은 뭐 항상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데 가서 좋은 걸 샀다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니까 아무튼 기회가 된다면 저도 확인을 해보고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매물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